안녕하세요, 정조입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? 오, 호병대 스타터팩이 나왔네요. 이러면 가져야죠. 무난하게. 아 이거 축제 포상대 너무 빌드업 국밥이라서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이겨서 이적으로 안살려고 했는데 진것 같으니까 그냥 사겠습니다 <웃음> 아니 이걸 이겨? <웃음> 어? 이거 경품 할까요? 경품으로 템 복사? 오,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요. 경품으로 템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축제가 터져야 하는 건데. 징크스 <웃음> 가능하니? 의인수가 있으면 좋겠네요. 6개 발사할때마다 일골를 주고 거기에 75개를 발사하면 보상을 하나 주는데 근데 이게 보상을 한 번만 주는 건 아니겠지? <웃음> 아, 빨리 칠레팔레 가서 쿠로키랑 소나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1원 <웃음> 아우 짜다 뭐야 씨 와 신은 조금 쓰고 싶은데? 축제신 안되나? <웃음> 이거 도장 상향 먹었다는데 도장을 한번 그냥 써볼까요? 참아볼게요 음. 아이아 요술의 카림 뭐야 이거 아 치사하게 그런걸 안돼! 아니 요술의 카림에 당했네요 아 이렇게 센데 말이죠 어 뭐야 연염이들 뭐야 <웃음> 오 소나 도장 해도 될것 같네요 아니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암라인 좀 가있을래 <웃음> 빌라인 해도 될것 같네요 잠살자 있으니까. <웃음> 아니 키아나 이거 <웃음> 물러왔는데 너다 데뷔한 거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아 똑똑하네. 키아나가 물러왔는데 어멀쩡합니다 아주 강 <웃음> 하고 갔어. 축제 상징 나와라 축제 상징. 한번 돌려볼게요 축제. No. 최고의 친구? 안 결된 에이지? 미안하다 넌뭐쓰겠구나아 이거 축제나 열심히 터뜨려서 돈 벌어봅시다 왜 이렇게 쎄? 아 나이스 크롭키 부인수만 있으면 돈더잘 벌어올 텐데 부인수 부인수 아니 나왜 아직도 피가 <웃음> 어? 보상이다 저상을뭘 줄까요? 어, 와우. 오, 해물 넉넉히 넣어주네요. 설마 끝인가? 한번더 줄까요? 75번 터뜨리면 한번더안 주나? 내게 최초로 발사한 이라서 안줄것 같긴 합니다. 아, 그래 한번더 줬으면 좋겠다, 그렇죠? <웃음> 야쏘는또 못참지 나이스 복궁 쪼끔 아쉽다 아 복궁 받을걸 아 어, 이거 받을게요 돈 너무 많이 썼다 <웃음> <목소리도> <만> 년... <목소리도 온> 과학을 갈 것이냐고 인수를 갈 것이냐 아니 <웃음> 제주학기가 3개야 이거나 빼서 쏘놔줄게요 와우 단지 요술신 <웃음> 뭔가 엄청 무서운데? <웃음> 엥? 별로 안 차네? 눈 <웃음> 나와라와라 뚝딱 오 바드 바드는 또 너무 쓰고 싶은데? 징크스 정도는 이제 삼성 붙은 것도 아니니까 쫓아내겠습니다 삼성 안 붙은 죄풍료목살 <웃음>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아비 얼심 야쏘 줄게요 아야 삼성? 갑자기 저거를 못봤네요 아 이거 거고 없는데? 큰일났다 경품은 딱한 번밖에 안주는게 맞는것 같네요 온도 많이 뜯어왔는데 이제 안주는걸 보니 와 이거 어떡해 <웃음> 와 이거 비핀을 <빚빈을> 하는 느낌인데? 온다 <웃음> 트윈 이거 아까 보낸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삼성질 찍어왔네요. 암라인이 <웃음> 지금 너무 약하네요. 이제 1코2코들 쓰기엔 암라인 보수공사 좀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. 와 <웃음> 지크지크 인피 <웃음> 대박이네요. 암라인을 뭘로 세워둬야 할까요? 올라룡. 생각보다 어? 이거 이겼다 <웃음> 야스오 초영 <초형>. 아. <웃음> 아~~ 야스오 까비 까비까비 저도 이거 돈이 많아서 소나하나 어, 다이아 삼성을 이제 소나랑 코르키 삼성으로 한번 이겨봅시다 방법이 뭐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크 두 개를 받아서 그런지 진짜 세다 다 터져버렸어 야스오이 마무리까지 나이스 자 이제 어 나이스 일단 소나 삼성은 떴구요 좀 바꿔봐 <웃음> 이게 뭐니 거학? 거학은 좋죠? 이 정도면 만족스러집니다 워 이것도 바꾼다? 야 선화삼성 이거 스턴이 8초거든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풀리지? 이거 스턴 이거 스턴 8초 맞나요? 한번더 스턴. 나이스. 뭐야. <웃음> 아, 소나 삼성으로 그냥 이겨버, 이겨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소나 삼성으로 다이아 삼성을 잡고 1등 했습니다. <웃음> 그러게요. 이게 다 실력이죠, 뭐. <웃음>